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 입니다 오늘은 어깨 쪽에 강화 동작을 두번 보여드렸었죠 그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목을 어깨를 좀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의 한 부분 부분을 강화 동작도 있지만요 몸의 그 주변 공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연속적인 움직임을 잘할수 있는 것들도 조금 그 다음 단계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몸하고 어깨 쪽, 그 아래쪽에 하체하고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을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겹쳐 두시고요. 손으로 오른쪽 가슴 살짝 바깥쪽으로. 이제 고개는 왼쪽을 향해 보겠습니다. 턱이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살짝 안으로 당겨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 어깨에 한번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손끝으로 이렇게 턱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혀주시고요. 턱끝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서 오른쪽 위쪽을 향하도록 하시고요. 오른쪽 어깨는 내려줍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가슴을 앞으로 가슴으로 손바닥을 밀어내세요. 네, 턱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는 더 밑으로 내려줍니다. 들쑥, 오른쪽 가슴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 의 위팔부분 이죠 여기를 내릴 때 턱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오른쪽 위를 향해 유지해주세요. 네. 잘 하셨고요. 천천히 고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앞쪽에 목과 가슴 그리고 어깨 연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도 가볼게요. 왼쪽 가슴에 손을 겹쳐주시고요. 살짝 왼쪽 바깥쪽으로 가슴을 약간 넓혀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오른쪽을 바라보겠습니다. 턱이 있때도 밀려나가지 않게 살짝 안으로 당겨 넣어주시고요. 턱의 각도가 머리와 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턱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뒤쪽이 많이 수축이 돼요. 턱을 안으로 당겨 넣어주세요. 이렇게 턱 끝을 왼쪽 위를 향해서 들어 올리시고요. 머리는 뒤통수를 약간 뒤로 보내겠습니다. 턱 끝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이렇게 왼쪽 위로 들어 올리시는 이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이제 왼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턱은 왼쪽 위로 어깨는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왼쪽 가슴을 앞으로 손바닥을 쭉 가슴으로 손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쉴 때 왼쪽 어깨를 아래로 더 내려주시고요. 턱을 위들이십니다 왼쪽 가슴 앞으로 더 뻗으세요. 가슴으로 손바닥을 앞으로 밉니다. 이 움직임이 잘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움직이시려고 하면서 수축되어 일단 앞쪽의 목과 가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이 신경 라인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가 있거나 또목 디스크가 없더라도 팔이나 손 쪽에 저림이라든가 통증이 늘 있는 분들은 좀 여기 많이 넓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다시 들이쉬어 볼게요. 왼쪽 가슴으로 앞에 손바닥을 천천히 밀어내세요. 그리고 왼쪽 어깨를 밑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 턱 끝은 계속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머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내려주시고요. 손 잠시 무릎에 놓고요. 네. 왼쪽 오른쪽에 어, 느낌이 어떤지도 살펴보세요. 약간 한쪽이 더 많이 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매트 바닥에 무릎 정강이 부분으로 네, 반전제품 일어나겠죠. 네, 발 사이는 지금 그대로 무릎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의할 점 발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들리지 않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발등을 바닥으로 힘껏 꾹 눌러주세요. 엄지부터,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모두 누르시고요. 네, 지금 발등에 누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앞에 앞쪽 발목하고 발등 부분이 많이 들려서 발가락 끝만 겨우 다 있는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담요를 떠있는 높이만큼 충분히 여기 공간을 채워주세요. 여기를 채워서 바닥에서 들뜨지 않게 이 공간을 잘 디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대로 바닥에 하지만 너무 들뜨는 분은꼭 밑에 담요 받치세요. 네. 네, 두 팔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머리 위쪽으로 이때 제가 팔꿈치 이렇게 펴지 않았고요. 살짝 굽히고 있습니다. 여기 굽혀서 여기 이렇게 펴게 되면 어깨가 여기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되지 않게 여기 공간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목 어깨 쪽을. 네. 이렇게 펴, 완전히 펴게 되면 어깨의 수축이 아주 심하게 돼서 목 어깨 모두 불편해집니다. 살짝 팔꿈치 굽혀서 좌우로 팔꿈치 사이를 넓게 열어주시고요. 팔꿈치가 이렇게 머리보다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천천히 들어서 귀높이를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팔은 뒤로 멀리 엉덩이보다 머리, 이마를 먼저 바닥에 대시고요. 팔을 뒤로 멀리 뻗어서 엉덩이 쪽에 마지막에 엉덩이를 발 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양쪽 발등을 깊이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들이쉴 때 엉덩이를 먼저 들어올리세요. 천천히 계속 골반이 올라오면서 허리등도 같이 팔은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위로 옵니다. 마지막에 머리 들어 올리실 때도 턱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게 턱 당기시고 정수리를 위쪽으로 향해 뻗어주세요. 손끝을 뻗을 때 여기 에 팔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옆구리를 부드럽게 뻗어 올려서 몸통하고 팔이 같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머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골반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 엉덩이가 먼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골반이 먼저 떨어지지 않게 배를 당겨주시고요. 여기 엉덩이 근육에도 힘이 있습니다. 천천히 머리가 먼저 내려가게 팔을 뒤로 멀리 보내서 목의 공간, 목과 어깨 연결되는 부분을 충분히 넓혀놓으세요. 마지막에 엉덩이가 내려갔습니다. 양쪽 발등, 발가락 끝부분을 꾹 아래로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엉덩이를 살짝 먼저 들어 올립니다. 계속 발등을 누르면서 골반에서 허리 등이 조금씩 올라오며 팔도 부드럽게 옆으로 뻗어서 팔꿈치 살짝 굽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손가락 관절이나 팔꿈치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억지로 펼려가지 않습니다. 어깨와 몸에 긴장이 되지 않게 살짝 팔꿈치 좌우로 열어놓으세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네, 천천히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두시고요. 네, 네. 어깨하고 목 부분, 등, 옆구리, 팔 부분 전체적으로 오케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시나요? 발등 부분, 아래로 내려가는 발등과 정강이 부분에 힘도 조금 더 강화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자세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인정요가입니다